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평구역 장민호, 김미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그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의 이기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와 호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와의 호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일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웃으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물과 겟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감과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 22장을 읽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 또 다른 제목을 하나 더 붙이자면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레 라고도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왜냐하면 이삭을 대신해서 한순양이 대신 번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아마 더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지명대로 하자면 그것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시온산의 어느 한 봉우리가 모리아이지요. 천년쯤 지났을 때에 그곳은 아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곳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터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모리아는 예수께서 이삭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어느 어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후와 이래,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신다는 것일까요? 이삭처럼 번제 제물이 되실, 먼 훗날 그의 자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또한 그의 대속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리아 사건 이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즉 바다의 모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한 씨가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이삭 대신 나뭇가지에 뿌리 걸려있던그한 순냥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이삭과 예수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애와 그의 성품과 그 둘이 얼마나 서로 닮아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